라 <웃음> 여러분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도와스 타비 도라인 오늘은 제가 판마트 글로벌에서 초청을 받아서 초청? 초청 아니고 초대를 받아서 어, 홍대 플래그십 스토어 판마트점을 다녀왔는데요 무엇을 샀는지 제가 산 거와 선물 받은 거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놀라지 말아요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, 할때 사야 된단다 하는 거를 이제 딱 느끼고 드디어 가지고 왔습니다 짜잔! 디무!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. 이 가격은 13만 9천 원짜리 디무입니다. 네 이렇게 큰 박스에 들어있는데요. 허! 오, 어마이. 오. 박스는 어디? 근데 대 가치가 있다. 가치 있다, 가치 있다. 뭐? 야 카드야? 생겼어? 뭐야? 난 몰라. 뭐? 와우. 어, 뭔데? 카드 캡터 체리네. <웃음> 아, 그냥 이렇게 카드. 이 두꺼운 하드보드지에 이렇게. 하루어 <웃음> 아뭐 싸져 있어? 야, 야 여기 지약이 두 개나 들어 있어요. <웃음> 야 냄새, 새거 냄새? 새거의 냄새. 오 어, 귀여워, 뭔가 느낌이. 오 이렇게 씨브럼 그시. 오, 오, 진짜 귀엽다. 세상에. 아 어, 이거 약간 장갑 끼고 만져야 되는 거 아니야? <웃음> 어머. 어머 절기 탱고리 오오 진짜 귀엽다 우와 진짜 귀여워 미쳤어 크니까 그러니까 더 귀엽네 뭐라시브랑써 있는 거냐 세사뭐라고시브랑써 있어 <웃음> 공룡 이 공룡 시그니처 공룡 이손 손가락 봐요 쩜저 양복을 입고 있어 세상에 이렇게 또 예쁘게 글씨가 써 있습니다 비모시브랑 시브랑 써 있고요 야 미쳤어 잘 써? 어, 너무 잘 써. 이거는 진짜 애지중지 해야 되겠다. 예. 그리고 야, 이 정도 패키지 이렇게 두껍게 아주 고급지게 돼 있어야지 고, 고 맛도 있지. 야, 저 이런 이. 저, 저런 거좀다 쳐버려. 쳐버려. 쟤도 쳐버려! 구닥다리 스티커도 빨리 갖다 버리든지. 이거 좋아. 저기 개 콧구멍이 좋아. 하나 잡지도 마. 너무 귀여운 디무까지만 났는데요 제가 선물을 과연 뭘 받았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짜자잔! 여러분들 아니었으면 저 이런 거 받지도 못하고 <웃음> 거기 가갖고, 어? 그렇게, 어? 구경도 못하고 그랬을 거예요.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, 다 받았습니다. 그 다음 또, 어떻게, 풀박스 다 보실란가? 풀박스 플러, 보면 너무 힘들잖아 그러면은, 어, 제 위시를 한방에 뽑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<목소리도> 오, 오 마이 갸 <목소리도> 오, 호닭스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알린 아, 스케쳐를 뽑았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<목소리도> 음. 얘도 똑같아? 얘도 똑같아? 얘도 가벼운 느낌? 헉, 얘도 가벼운 느낌? 오 무거워! 많이 무거워? 중간 느낌? 어우나 아, 이러고 잘 못해 의미 있니? 의미 없잖아 다 보여주시면 기 빨려서 분명 스킵 스킵 누르고 끝에만 보이실 거니까 는 가벼운 거? 무거운 거? 무거운 거? 오얘 많이 먹어 오얘 많이 <웃음> 먹어 얘랑 먹어 다 귀엽고 뭐다 있지만은 그래도 기분상 느낌 알잖나 헉! 왜 이렇게 커? 커! 나 지금까지 본판마트중 제일 기억운거 같아. <목소리> 와우, 음, <목소리> 야. 친거 같아, 내. 꽁 뚜스예요, 여러분. 꽁 뚜스를 이렇게 탁 건져. 이러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네. 옛날에 이 정도까지 안 나왔던 것 같거든, 요 여러분. 저토스토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내년 되면 이거 찾아 헤매고 다닌다. 산피스게 하이에나처럼. 찾으러 거 빨리빨리 뜯어볼게요 여러분들도 지루하시니까 쉽게 팔거 아니야 쉽게 하기 전에 빨리빨리 뜯어 어쩜 좋으니 이거, 어머 바퀴도 돌아가 내가 돌겠다 내가 돌겠다 어, 너무 좋아. 워 어, 어. 빨리빨리 보여드리기 위해서? 와우 <웃음> 와, 추워서 이게 덜덜덜덜. 덜덜덜덜. 와, 씨. 어디서도 볼수 없는. 아! 기야와 기야와 아야. 음. 어... 힘들다 이제... 로켓인가? 음... 음... 와. 아 어머! 오... 진짜 귀여워... 진짜 맛있다... 와. 아 진짜 조기다 우와... 뭐우뭐 게임 음, 어, 아, 우 <두통> <두통> <두통> 와우, 진짜 진짜 와우, 와엄마우 와우, 와우, 와우, 와우, 와 와우, 와우, 와우, 와우, 와우, 와우, 와 오늘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판트에 이렇게 또초청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구경도 하고 네, 이렇게 선물도 받고 네, 이렇게 하는데요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앞으로도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네, 열심히 재밌게 즐겁게 덕진하는 노아스토리 노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네, 여러분 지금까지 노아스토리 노아였습니다. 우리 다음에 또 봐요. 안녕! 얘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난 미쳤어 난 진짜 욕대급이야 와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? 근데 이 파츠들이 잃어버릴니까 조금 무섭다 에갈스가 텅텅 비었어 마치 나처럼 <웃음>